야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이 길의 끝은 어디일지 끝까지 걸어가면 사거리 나오는데 거기서 점심 먹을까?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하는 거야 네 생각을 말해봐 내 생각은 일단 사거리까지 가서 점심 먹는 거지 김밥 잘하는 데가 있거든